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응원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어,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 진 하신 성훈 형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16일에 방송된 미스터 트로트는 결승전으로 진선미가 발표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진이 불려지고 난후 안성훈에게 향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때문인지 선이된 박지현은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감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선이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지연 씨가 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총점 2928.81 박지연씨 앞으로 와주시고 2위 선도 시상합니다. 자, 2위 선에 대한 피장네 그리고 트로피 드립니다. 예, 성공한 말씀 들어볼까요? 에이, 선입니다, 네. 박지현 씨. 네, 어, 진하신 성훈 형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 또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어, 먼저. 제작진 분들, 마스터님들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어,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